안녕하세요 블로인포 가영입니다 블로인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카드 뉴스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 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을 담은 블로인포만의 카드 뉴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과연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질문을 듣자마자 음.. 쉽지는 않겠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암호학, 컴퓨터 공학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블록인포카드 뉴스에서는 이 딜레마를 다룬 비잔틴 장군의 문제와 이것이 블록체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잔틴이라고 불리는 군대는 전쟁을 통해 한 도시를 함락하려고 합니다. 각 부대의 장군들은 당장 후퇴를 할지 공격을 할지 작전을 짜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한날 한시에 같은 작전으로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비잔틴의 장군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군 중 첩자가 있어서 중간에 작전이 새어나가 버리거나 전령이 각 부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도시 함락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장군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며 중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바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블록체인 기술에서 매 순간 새로운 블록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각 노드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악기를 가진 노드에 의해 모순된 거래가 생성될 수 있어서 결국 다른 노드들의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오랜 시간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 해결책을 들고 해성같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는데요. 이 수학적 증명이란 참여자 모두가 가장 최근에 모순이 없는 거래 내역을 동일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인 작업 증명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비잔틴 장군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통해 연산 문제를 해결하는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인 POW 이렇게 채굴된 블록은 부정이 없도록 설계한 각종 룰을 지킨 정상 거래들을 모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원장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블록의 고유값이 정상이면 계산 과정에 들어간 모든 숫자 역시 올바른 값이므로 수학적으로도 이 값을 수용해도 된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즉 POW를 거친 블록을 모든 노드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참여 노드들은 다른 장군들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걱정할 필요 없이 결국 모두가 항상 같은 원장 상태에 도달해 있게 됩니다. 여기서 품을 수 있는 의문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기를 가진 노드가 두개 모순되는 거래를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누가 아기를 가진 노드인지 모른 채 노드들은 채굴에 나섭니다. 그러나 다수의 노드가 참여한 블록에서 먼저 채굴이 이루어지고 결국 배신자로 인해 생성된 모순된 거래는 자동 폐기되는데요. 과반수의 충성스럽고 정직한 장군들이 협업하면 거짓 정보는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셈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 아기를 가진 노드가 과반수가 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악기를 가진 노드가 과반수 이상을 제어해 거짓 정보를 만드는 것을 51어택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 POW 방식에서는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격시 얻는 이득보다 투입 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부정한 세력이 그렇게 할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던 수많은 가상화폐들 중 블록체인 기술로 차별화해 암호화폐의 시초가 된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담긴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논문에서 언급될 정도로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던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각의 트랜잭션에 대한 보안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사례입니다.